오늘 알아볼 내용은 울부짖는 구렁텅이 던전을 통해 골드를 버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영상을 남겨두려고 해요. 지옥 늪지대에 위치한 울부짖는 구렁텅이 일반 등급의 던전에서 일네임드까지만 잡고 습득한 악세를 갈아 결정으로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등급의 던전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장비 점수가 낮아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소비되는 노동력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3회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추가 입장할 때는 특정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점과 5번을 진행하면 한시간의 대기시간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던전에 입장하면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하면 장목 4마리와 보스 1마리만 잡아도 클리어가 가능해요. 난간에서 이동할 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열쇠가 들어있는 상자는 왼쪽과 오른쪽 중왼덤하게 정해지니 만약 영상과 같은 장소에 없다면 오른쪽을 살펴주세요. 알을 때리거나 어그를 먹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뱀두마리가 부화하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장비 점수가 낮아서 몬스터를 잡는 것이 부담스러운 유저라면 잡몹 한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지나가는 타이밍에 흑불을 던져야 해요. 보스는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때리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보스를 처치하면 상자가 하나 나타나며 공격을 하면 루틴을 알수 있어요. 상자에서 아이템을 습득하고 ESC를 누른 후 캐릭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입구까지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재접속하면 던전 밖으로 이동되어 있으며 던전을 초기화해준 뒤 다시 입장하여 반복 진행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판을 진행하면 악세 한 개와 방어구 한 개를 습득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갈아서 달빛 아키움 결정과 달빛 아키움 결정으로 만들어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거예요. 당장 골드가 급한 유저가 아니라도 일구렁이를 돌아주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라마반지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달빛 아키움 결정이 5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1일 입장 가능 횟수인 3회를 모두 진행했으면 해방된 차원의 별빛 주문서를 소모하여 추가 입장이 가능해요. 해방된 차원의 별빛 주문서는 자파상인에게 개당 10골드에 구매할 수 있어요. 차원 주문서를 구매했다면 던전을 초기화한 후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장하면 돼요. 던전을 5회 진행하는데 15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습득한 아이템 중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버려주세요. 이제 자파상인이 판매하고 있는 고요한 어둠의 금운도를 이용하여 장비 아이템을 갈아주세요. 장비를 분해할 때는 노동력이 10 소모되며 가끔 결정이 더나올 때가 있어요. 석공 숙련도의 영향인지 또는 아이템의 등급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운빨인지는 모르겠어요. 결정이 5개씩 나왔으며 별비나키움 결정은 개당 12골드에 판매하여 총 60골드네요. 달비나키움 결정은 개당 4골드 1 0분에 판매하여 20골드 50은이므로 결정으로 얻은 총 수익은 80골드 50은이에요. 그럼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볼까요? 차원 주문서의 비용인 20골드를 제외하고 사용된 노동력으로 나누면 60은 5동으로 효율이 엄청 좋아요. 만약 5판을 전부 추가 입장으로 진행한다면 노동력당 수입은 30은 5동이에요. 끝